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새로운 보혜사가 온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보혜사가 와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고 했죠. 사실 예수님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엄청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설교를 할때 성경을 비유했고 인간 세상에 대한 그 본인의 지식과 상식이 경비돼서 가르쳤어요. 겸해서. 예수님이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는 자는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형제 자매나 누구에게 나가라는 자는 살인죄와 같은 재판을 받는다. 이것은 그분의 지식과 상식에 대한 인간적인 가르침이야.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서 해 했는데 다음에 오는 부회사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은 듣는 것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만 믿더라도 듣는 거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가르치는 스승하고 같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다. 이게 뭐가 틀려 마지막 시대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형제 자매에게 나가라고 해도 살인죄와 같고 재판을 받는데 그렇게 무서운데 최단에 재물을 쌓아놓고 울금을 바른 짓을 하지 마라. 이거. 이런 의미가 있을 거야. 최단에 그... 재물을 들리면뭘 하느냐 이거요. 다른 네. 자고 질을 받는데, 최단에도 재물을 바치면 뭘 하느냐 이거죠. 내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매달려서 성경에 고소면 연연해서 가면은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의 의미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66권에는 사탄이다. 덧쳤다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몇천년 전에 주셨어요. 주신 거야.